오늘은 진산 둘레길 주천에서 운봉 제1구간을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을가가용은 남은 주천 안내센터에 주차를 하셔도 되고요. 2구간 시작점인 운봉사무소에 주차를 하시고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둘레길 시작점인 대평마을은 원위있던 거리라고요. 이곳 주천 최하세트 부분을 원터거리라고도 부른답니다. 원이란 공격인 일로 지방에 파견되는 관리나 상인들이 묵었던 공공 여관인데 조선 시대까지 이곳에 원천 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새로운 다리도 나져 있고요. 이제 또몇년 전에 왔다가 새로 언니가 또 아주 또 특별한 맛이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 잠시 아스파트 길을 따라 계속 마을로 이동을 합니다. 물로 상당히 아주 공가하게조여 있습니다. 뒤돌아본의 주천마을이거든요. 운성조수지인데요 물이 좀다 빠져버렸네요. 아스파트 길이 끝나고요. 드디어 이제 산길로 좀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은요, 개미 정지로 일컫는 곳인데, 애구의친형을 대비하다, 여기서 잠이 든 의병장 조경남의 발을 개미들이 물을 뜯어 유급함을 알렸다 하여,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또한 이곳 서나무 쉼터는 제너머 지리산 속 주민들이 남원장을 다녀갈 때, 이곳 치고 가던 짐 벗다를 내려놓고, 옹기종기 시작하더니 중악태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결민이 정지에서 쉬었으니까요. 이 돌기단 시작으로 오르막길을 약간 올라가야 됩니다. 경사는요. 생각보다 심하지 않고요. 아주 올라가기 딱 좋은 길입니다. 아주 이 고개만 올라가면요. 이제 힘든 길은 끝입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오르면요 구룡치가 나옵니다. 구룡치는 아홉 마리의 용이 살았다는 구룡 계곡을 넘어가는 거기라서 구룡치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아... 길 진짜 좋습니다. 시산 둘레길 선호무 향을 맡으면서 그러니까요. 정말 힘도 안들고 너무너무 아주 상쾌이 좋습니다. 아 이쪽은요? 아 기가 세서 그런가 몰라도 당근을 좀 에,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정스럽게 크게 안고 있네요. 내성 마을부터 에, 구룡치까지 2km 올라왔으니까요. 이제 내리막길이 나오게 됐는데 앞으로 나온 운봉 읍략까지는 고조차가 거의 없습니다. 운봉 읍이 해발 4에서 500m의 운봉 권이기 때문인데요. 그릉치에서 운문까지는 편안하게 아주 걸수 있습니다. 아또 이정도 같이 가니까 상당히 재밌네요. 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요 지리상과 좋은 지인들과 너무나 잘 어우러집니다. 사랑은 하나이어라 두 소나무가 서로 접목돼 이 열리진 나무는 일심동체로. 남녀 이성 간의 한복은 물론 깊은 애정도 그려주고 있으며 또한 비상하려는 영의 흥상을 지니고 있어서 이 명품 용소나무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거나 선을 빌면 모든 이들의 행운과 건강이 오래오래 이어진다고 전하여 오고 있습니다. 장은곧씨 묘비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제가 지사, 지사둘레길 걷는 곳마다 정말 아름답고 좋네요 아지리 좋아가지고 계속 지리삼 오겠다고 나흘입니다 지금 너무 좋다고요 아 옛날에 왔을 때는 이 집에서 전화하고 막걸리를 먹었던 집인데 이제 불을 닫아버렸네요 아쉽습니다 스파티게를 조금 걸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걷는 것도 아주 좋네요. 이렇게 멀리는 뭐 소나무가 있는 곳에서요, 다투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노치마을에 왔거든요. 노치마을과 갈제마을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백두대간 지나는 마을로 아주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마을 앞뒤로 수정봉과 거리봉이 백두대간 코스여서 산골인데도 커다란 배낭을 지고 있는 등산객들을 자주 만날 수 있다 하나요. 여기서부터는 노치마을 사람들이 운봉으로 장을 보러 다녔던 길인데 녹루와 뚝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닭산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가 아주 엄청 말라버렸는데요. 아, 등록길은는 아주 멋진 집입니다. 이 길로 올라가셔야지 그냥 막 가셔버리면 안됩니다. 둘레길코스 마지막 쉼터입니다 꼭 쉬었다 가야되겠죠? <목소리> 막걸리 2,000원 모주 3,000원 가장마을에 왔는데요 덕산 주수지를 기반으로 털을 잡은 마을이 가장마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화장을 하고 있는 현국이라 해서 아름다운 가짜에 단장을 자를 써서 가장마을을 불렀다 하는데 지금은 단장을자 대신 가장자로 바꾸어서 쓴다고 하네요 남천 제방길은 수첩좀 걸어가야 될것 같네요 네. 담뱅이하고 그림하고 잘 어울립니다 둘레길 일구간을 마치며 지리산 둘레길은 사람과 생명, 성찰과 순례의 길입니다. 바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지리산 둘레길을 걸으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